안녕하세요. 신토브리 먹거리 TV입니다. 날씨는 아주 맑았지만 바람이 몹시 불던 5월 1일 경기도에 있는 500m 남짓되는 산으로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산속은 녹음이 우겨져 있습니다. 아, 이때 정도가 산나물이 딱 먹기 좋을 정도로 자라났을 것 같습니다. 등산로를 따라가다가 살짝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산나물이 있는지 아 드디어 산나물이 보입니다. 아, 등산로인데도 조금만 들어오니까 아, 산나물이 많이 보입니다. 아, 애기나리도 보이고요. 애기나리 어린 것입니다. 아 어, 이거는 약간 습하면서 그늘진 곳에 잘 자라는데요 아 어, 사실 잘 자란다기보다는 그늘에서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큰 나무가 햇빛을 가렸다가 또 바람이 불면 햇빛이 잠깐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키큰 나무 밑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자라는게 특징입니다 애기날이 굴낙지입니다. 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꽃은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땅을 향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피나무 새순입니다. 아, 잎이 반들반들 이렇게 윤기가 나고 어린잎은 이런 모습이 특징입니다. 아, 햇빛이 아, 나무 일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데요 아, 초피나무는 이렇게 숲속에 키가 나지 막 해서 키큰 나무에 가려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잎을때도 어, 먹어보면 톡 쏘는 맛이 특징입니다 다시 등, 등산로를 따라서 고도를 조금씩 높여 보겠습니다 어떤 산나물이 자라고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먹기 딱 좋은 고비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고비 새싹의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솜털 같은 것이 이제 벗겨지면서 새싹이 자츰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2, 3일만 지나면 잎이 금세 전개되는 게 특징입니다. 아 줄기는 갈색을 띠고요. 이렇게 고비는 한 뿌리에서 줄기가 여러 개 올라옵니다. 어, 은방울꽃이 이렇게 모여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처럼 요, 요 정도 자랐을 때 산마늘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 잎 색깔이나 잎 모양새나 이, 또 줄기가 갈색을 띠는 것까지 거의 그 비슷합니다. 이, 은방울꽃은 또 그리고 아, 이렇게 모여서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까치수염입니다 어, 이거는 곱게 자라고요. 잎이 어긋나게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잎모양은 약간 어, 길쭉한 어, 주각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 무렵에 흰색 꽃이 예, 줄기 끝에 피, 피고요. 어, 이렇게 모여서 자라기도 하지만 또 독립적으로 홀로 자라기도 합니다. 가치수염을뒤로하고 다시 해발을 정도 높여 봤습니다. 그런데 해발 한4 5 0 m 쯤에서 어수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야트마 강산에서 어수리를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수리 잎입니다. 어수리 잎은 이렇게 넓은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좁은 것이 있습니다. 어수리는 잎이 이렇게 두개 나고 이렇게 세 개가 나는게 특징이고요. 줄기는 이렇게 줄기는 자주색을 띠고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으면서도 이게 렇단털이 맞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요정도 자랐으면 산나물로 먹기에 딱 적당합니다. 또 해가 이렇게 잘 드는 곳에는 칡, 색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칡은 되게 뿌리로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색순도 식용 가능합니다. 갈룡이라고 하는데 피로회복과 간해독작용이 있어서 어 효소로 담가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산나물 탐방을 마치고 등산로를 따라 내려오는데 갑자기 청설모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도망을 가더니 나뭇가지에 올라앉아서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길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산에서 청소모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 귀한 청소모나 동식물을 만날 수 있어서 자꾸 산을 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